도력한 공격이 올해! 회복의 준비를 해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황흑룡 알바트리온입니다. 몬스터헌터 세계관에는 가장 위험한 흑룡이라는 전설급의 몬스터가 세마리가 있는데요. 존재 자체가 재앙인 흑룡 밀라보레어스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황흥룡 알바트리온 대지의 격변을 일으키는 연흥룡 그란빌라우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알바트리온을 자세히 보죠 알바트리온은 천재지변을 다루는 몬스터답게 모든 속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몬스터들이 한 속성으로의 헌터들을 조질 때이 반칙과도 같은 녀석은 여러 방법으로 헌터들을 조져버리죠 그리고 알바트리온의 궁극기라고 불리는 에스카톤 저지먼트는 자신이 가진 속성을 방출해 헌터들을 빠른 수레배송으로 보내버리는데요 이때 연출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연출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그건 아티스트가 아니죠. 그러니 이런 점을 생각해서 한번 제작 단계를 짚어보도록 하죠. 1단계는 몸매 다듬기입니다. 용한 마리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몸매가 먼저 나와야죠. 그리고 2단계는 세부 모델링입니다. 용을 만드는데 비늘을 빠뜨릴 순 없죠.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배경과 이펙트 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색과 후보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해봅시다. 1단계는 몸매를 다듬는 작업입니다 알바트리오는 저번에 만들었던 밀라보레아스랑 다르게 근육량이 더 많아 전체적으로 몸매가 두꺼운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밀라은 실전형 압축 근육인거고 알바는 보디빌더형 벌컵 근육인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잘 따져가면서 몸매 라인을 잘 만들어줍니다 근육 라인을 잘 잡는 팁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우선 있어야 할 근육들을 다 붙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빈약한지 혹은 너무 과하진 않는지 여러 부위들을 비교하면서 클레이를 조금씩 붙이거나 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제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하는 말이 무작정 키운 몸보다는 밸런스 있게 키운 몸이 보기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몸매를 위해 근육 밸런스를 잘맞춰주도 하죠. 근육 조형이 다 끝나면 이제 피부를 덮을 차례입니다 아니 어차피 이따가 비늘 붙일 건데 굳이 피부를 붙여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피부 작업의 중요성은 바로 근육과 근육 사이의 굴곡 완화인데요 원래 근육만 붙어있는 몸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나중에 이 상태 그대로 비닐 작업을 하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라인이 그대로 남아 안 좋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면을 따라 얇게 클레이를 깔아주면 딱 봐도 아주 보기에 깔끔하고 매끈한 몸매 라인이 형성됩니다 그러니 이런 작업이 귀찮다고 여기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작업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어줍니다 몸매가 다 끝났으면 이제 머리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아래턱을 만들어 머리 위치를 잡아주고 입 안쪽이나 이빨 같은 내부적 요소들을 붙여줍니다 아래턱을 붙여놓고 좀 목이 가늘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클레이를 덧붙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붙이면 당연히 안되고 목근육 라인에 따라서 붙여야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오겠죠? 아래턱이 다 되면 바로 위턱을 만들어줍니다 위턱은 머리에 붙이기 전에 먼저 이빨에 다 붙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와 잘 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에 눈알이 들어갈 자리를 파주고 비비탄 같은 눈알을 만들어 집어넣습니다 지금 눈밖에 없으니까 기계에서 뭔가 흉측하죠? 그러니 머리 골격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우리가 아는 알바트리온의 머리 모양으로 점점 바꿔줍니다 아 물론 뿔도 달아줘야죠 하지만 뿔의 난 가시는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윤곽만 잡아줍니다 다음은 날개막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클레이를 먼저 얇게 펴서 날개살 사이에 넣을 수 있도록 모양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걸 날개살 사이사이에 잘 붙여주고 끝머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찢어버립니다 이러면 아주 깔끔한 날개와 깔끔한 정신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타상피죠 반대쪽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몸매 다듬기 끝입니다 아 이제 1단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제 2단계, 세부 모델링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있을 긴 여정의 시작은 머리부터 시작합니다 머리에 붙어있는 여러 뿔과 가시들을 붙여주면서 등까지 두 줄로 타고 내려갑니다 등부터는 그리고 한 줄로 가시들을 붙여주면서 꼬리끝까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부분엔 원래 등 지느러미도 같이 들어가지만 모델링 중 부서질 수 있는 위협이 있으니 나중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로 돌아와 새 부리같이 생긴 코도 만들어주고 콧등을 기준으로 비늘을 덮어줍니다. 비늘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타원형이나 마르모 모양을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피부에 하나씩 붙여주면 되거든요. 참 간단하지 않나요? 특별한 기술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미친듯이 무식한 방법이죠.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만들면서 고통받는 걸 보러 온 거잖아요? 아 누군가가 이걸 직접 만들면서 내 고충을 알아줬으면 옅은 뿔은 날카로운 가시의 흐름에 맞게 차례차례 붙여주면서 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빼곡하게 채워나갑니다 이때 붙이는 비늘의 모양은 마름모형을 약간 변형한 가시형 비늘입니다 특히 이 모양은 잘 기억해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영상 끝날 때까지 계속 써먹을 비늘이거든요. 뿔비늘을 다 채우면 위턱의 비늘도 같은 방식으로 채우고 아래턱은 타원형 모양의 비늘로 전부 채워나갑니다. 타원형 비늘은 가시형 비늘과 다르게 작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크기 조절에 유의하면서 잘 붙여줍니다. 하지만 예외로 송곳니를 감싸는 비늘은 조금 크기가 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턱 앞쪽 라인은 저기에 찔리면 직사할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게 만들면 아래턱은 끝입니다. 하지만 머리 전체는 아직 끝이 아니죠 우리가 겉부분만 신경써서 뿔 안쪽이 남았잖아요 뿔 안쪽은 여러 모양의 비늘을 섞을 필요 없이 전부 마른 모 모양의 비늘로 덮어주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뿔이 선인장 두개 나란히 놓은 것 같네요 이제 가슴을 덮는 비늘을 할 차례입니다 알바트리온의 비늘은 영린 즉 거꾸로 난 비늘이 중요 특징인데요 원래는 비늘 작업이 가슴부터 시작해 목 위까지 올라가지만 이놈은 영린이기 때문에 반대로 목부터 시작해 가슴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큼직한 비늘을 만들 땐 도구로 각질까지 표현해주는 센스 아시죠? 목 중심으로 큰 비늘을 붙인 다음에 옆면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작은 비늘들을 붙여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 목 옆면을 점차 채우면 되고 목 뒤쪽은 아까 뿔비늘을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까 만들었던 가시들 기준으로 먼저 가시형 비늘들을 나열하고 이를 기준점 삼아 마른 모형 비늘들을 붙여가며 앞면과 동일하게 비늘이 붙은 면적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제 앞뒷면의 비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앞쪽에 밝은 색으로 가시형 비늘들을 배치해주고 이걸 기점 삼아서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마른 모형 비늘로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비늘의 위치가 애매해서 안 맞거나 비닐의 개수나 모양이 애매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타원형 비닐을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부분에 붙여 적당히 가려주면 간단하게 끄시거든요 하지만 타원형 비늘이 너무 크면 더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 크기 조절을 잘해서 붙이도록 하세요 가슴 부분은 특이하게도 수많은 가시들이 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민할 거 없이 물방울 모양으로 가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가슴 쪽에 여러 개 붙인 다음에 아까 큰 비닐에도 했던 것처럼 각질 자국들을 도구로 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붙었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복부 비늘로 빠지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 알바트리오는 대부분이 영륜이기 때문에 가슴 쪽부터 시작해 마른 모형으로 쭉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의 디테일이 더 있으면 싶어서 중앙에 이어지는 비늘은 산 모양의 비늘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다리까지 올 때쯤 비늘을 끊었지만 사실 이대로 꼬리까지 쭉 이어나가도 됩니다 나중에 꼬리까지 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끊지 말고 쭉 이어나가주세요 저는 미래의 나한테 이 꼬리 작업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체를 더 상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날개를 에어브러쉬를 사용해 파랗캐칠 합니다 이때 원래 날개 색상과 잘 섞이도록 페인트를 약간 묽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날개에도 페인트를 발랐으니 바로 날개로 들어가죠 맨 처음에 가시 여러 개를 붙인 다음에 날개 살을 가시형 비늘로 먼저 채웁니다 물론 가시가 흘러가는 기준에 맞춰서 잘 붙여주고 난 다음에 옆면은 전부 마른 모형 비늘로 채우는 거죠 아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죠 이 방식은 아까 뿔부터 목 뒤쪽까지 했던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날개 안쪽 비늘은 크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타원형 비늘로 깔끔하게 채워주면 끝입니다 날개살이 다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어깨로 향하게 빠집니다 이때 비늘은 똑같이 타원형으로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메인 비늘이 타원형이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커도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비늘을 더 작게 했다간 작업시간도 늘어나고 장기전이 계속될수록 이후에 작업할 체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효율도 중시하면서 날개 안면부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팔을 만들 차례입니다. 팔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골치가 팠는데요 팔을 구성하는 비늘의 약 70%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가시형 비늘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인대로 해야 죠 그리고 팔꿈치에는 약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큰 가시들이 나 있는데요. 저는 더 강하게 보이라고 가시 크기를 좀 키워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들이 자연스럽게 비늘의 일부처럼 섞이도록 가시형 비늘들의 길이를 잘 조절해서 팔을 잘 감싸줍니다. 영상에서는 금방 끝났지만 저것만 하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이제 옆구리도 비늘을 채워줄 것인데요. 복잡한 과정 없이 마른 모양 비늘로 빼곡히 채워주기만 하면 상체는 완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날개 뒷면을 빠뜨렸군요 하지만 모든 방법이 동일합니다 가시형 비늘로 기준선을 먼저 잡아주고 나머지는 마른모형 비늘로 전부 채워주면 되거든요 이제 어느정도 반복해서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지 슬슬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역시 이래서 사람은 반복 학습이 중요한가봐요 날개막 위쪽 부분은 아주 작은 마른모 비늘들로 그라데이션 되듯이 잔비늘들만 붙여주면 진짜 상방신 끝입니다 이제 아까 잊고 있었던 등에 있는 지느러미를 붙일 차례입니다. 가시와 가시 사이에 날개와 같은 색으로 얇은 지느러미들을 붙여줍니다. 아까 가시들을 꼬리까지 다 해준 거 기억하시나요? 즉, 꼬리까지 지느러미를 다 이어주시면 됩니다. 꼬리 끝머리에는큰 가시들을 여러 개더 추가하고 아까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한테 맡겨둔 꼬리 아랫비늘을 붙입니다. 여기는 아까 복부 비늘을 할때 설명을 다 했으니 빠르게 영상만 보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면만 여러 번 보면 여러분들도 지루해하시잖아요. 아랫비늘이 다 되면 위쪽 비늘은 마른 모형으로 다 채웁니다. 옆면은 일단 남겨두세요. 여기는 비늘 모양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빈 공간은 산모양 비늘로 차례대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 가까워질수록 비늘 크기도 더 키우면서 꼬리 전체를 빠르게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다리는 팔과 똑같이 대부분이 가시형 비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은 가시형 비늘로 대부분 채워주다가 아까 팔 뒤꿈치와 마찬가지로 다리 뒤꿈치와 허벅지에는 큰 가시가 있기 때문에 크고 굵직한 가시와 섞어가면서 다리를 채워가면 됩니다. 가시형 비늘이 계속 나와서 여러모로 힘들고 피로하죠 다행히 종아리부터는 타원형과 마른 모형을 섞어가면서 비늘을 작게 만들면서 점점 아래로 빠집니다. 그건 그렇고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아직 안 만드는 이유를 슬슬 설명을 해줘야겠군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미리 만들 경우 이따가 배경 바닥을 완벽한 수평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 손발가락이 붕 뜨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따가 배경을 만들고 나서 이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등 부분을 마른 모양 비늘로 전부 채워주면 지금 당장 해야할 모델링은 끝입니다 긴 시간 동안 비늘만 만드는 걸 했으니 3단계 배경과 이펙트로 넘어가 봅시다 먼저 바닥판을 아이소핑크로 잘랐을 건데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잘 잘라준 다음에 손발이 올라가는 위치를 먼저 확인해주고 위에 올라가는 내용물들을 위한 스케치를 해줍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했던 에스카톤 저지먼트를 표현하기 위한 공간과 갈라진 땅에서 새어나는 빛이 올라갈 것인데요 이렇게 미리 그리면 작업 중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비밀 명기 RGB LED입니다.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이 전부 들어가는 LED인데요. 이세 가지의 빛을 가진 LED만 있으면 제가 원하는 색을 다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전력이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배터리, 스위치, DC 컨버터, 충전 단자로 기본 회로를 만들어야겠죠. 이 모든 회로가 배경에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 회로 모양에 맞게 바닥판을 파줍니다. 이런 스티로폼 재질은 도구로 긁어서 파는 것보다 인두기로 녹여서 파는 것이 더 빠르고 쉽습니다. 이제 파낸 자리에 아까 만든 회로도 집어넣고 잘 고정시킨 다음에 3D 펜으로 바닥판에 맞춰서 잘 메꿔줍니다. 이렇게 메꿔주는 작업까지 하는 이유는. 완전 고정도 될 뿐만 아니라 이따 LED 작업을 하는데 합선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RGB LED를 완벽하게 컨트롤 하려면 전용 모듈이 꼭 필요한데요 나중에 리모컨으로 제가 원하는 색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LED를 쓰실 생각이 있다면 꼭 구비해둡시다 이제 회로도 다 갖췄으니까 LED를 배선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번은 특히나 힘들었던 게이 부분이었습니다 RGB LED는 각 색마다 선 그리고 마이너스 선까지 해서 총 선이 4줄 들어갔는데요 제가 원하는 각도로 만들려면 잘라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번거로운 작업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회로를 리모컨 하나로 모든 것이 조작 가능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빛이 은은하게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LED 위에는 전부 글루건으로 코팅해주고 에스카톤 저지먼트가 들어가는 부분의 LED는 3D펜으로 산모양의 간이 구조 몰드를 만들어줍니다. 벽면은 굳이 꼼꼼히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어도 오케이입니다. 이제 이 위에 터지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탈지면을 붙여줄 것인데요. 탈지면의 방향을 바깥으로 잘 퍼지도록 붙여 마치 연기가 알바트리온의 힘에 의해 밖으로 방출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연기의 톤을 낮추기 위해서 에어브러시를 사용해 모노톤 계열로 도색합니다. 여기서 어떤 색을 첨가해서 놓는 건 금물입니다. 빛은 같은 색의 물체일수록 통과가 되거나 반사가 되기 때문에 가장 범용적인 색인 흰색을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 작업은 오로지 음영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닥판을 채울 차례입니다 먼저 클레이를 사용해 LED가 나온 높이에 맞춰 바닥을 1차로 한번 덮어주고 바닥판 옆면도 빈틈없이 잘 둘러줍니다 물론 충전단자나 스위치가 묻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덮어주세요 이제 2차로 바닥을 한번 더 덮으면서 갈라진 땅의 모양을 도구로 내줍니다 이때 빛이 완전히 묻히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붙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LED에 많은 시간을 쏟아냈는데 묻히면 슬프잖아요? 자 이제 바닥도 다했겠다 아까 만들었던 알바트리온을 다시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아까는 만들지 못했던 손발가락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알바트리온의 손발가락은 각각 4개씩입니다 이런 사소한 개수에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 붙인 뒤에 손과 발에 마른 모형 비닐만 붙여주면 이제 진짜 모델링 끝입니다 아 진짜 너무 길고도 힘겨웠네요 하지만 마무리 작업이 몇개 남았으니 나머지도 힘을 내서 해보죠 날개가 푸르딩딩하기만 해서 단조롭기도 하니까 흰색으로 약간의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게 도색하고 날개에는 번개 같은 무늬도 그려줍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이제 알바트리온에 약간의 다채로운 색감을 넣을 건데 화장용 솜에 에어브러쉬로 페인트를 바르고 탁본을 하듯이 포인트를 줄 부분에만 찍어냅니다. 에어브러쉬로 직접 도색하지 않는 이유는 에어브러쉬로 도색할 경우 비늘 전체가 도색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비닐 광택을 위해 유광 바니쉬만 발라준다면 천재지변이 곧 다가 옵니다 오늘의 작품 황응용 알바트리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얘를 게임에서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네요 모습은 진짜 간지나는데 간진한데... 온갖 속성으로 저를 때려오던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저를 궁극기로 날려버릴 땐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를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 높은 벽에 현자 타임도 왔었죠 아 물론 지금은 잘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는 진짜 미쳤어요 아 오랜만에 몬스터헌터 작품을 만들어서 정말 상쾌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 간지 터지는 모습을 구현하라고 비밀병기인 RGB LED도 써보고 아주 좋네요 아 비밀병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색깔을 딱두개 사서 가지고 놀기엔 안 그래도 아깝잖아요? 이게 조명을 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에는 색깔 패널이 총 16개가 있는데요 즉 제가 만든 알바트리오는 16개의 속성을 쓸수 있습니다 또한 반짝이는 모드가 있어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나게 할 수도 있죠 만약 에스카톤 저지먼트를 이런 클럽 분위기로 쓴다면 모든 속성의 힘을 다 쳐맞고 수레행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가겠죠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모논을 좋아하는 만큼 모논 관련된 작품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하나 만들면 탈진 상태라 자주는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저는 이만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